너를 바라보고 있노라면 내 마음에 평안이 오고 내 얼굴에 미소가 지어진다. 너가내 착하구나. 너가 내게 있어 주어서 참참참 참참 고맙구나 예쁘고 곱게 자라서 세상만이 이들에게 라면 내 마음에 평안이 오고 내 얼굴에 미소가 지어진다. 너가 내게 와 주어서 참참참 참 착하구나. 너가 내게 있어 주어서 참.